왜 그리 안 보이지? 아 아직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거구나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목소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뭐야? 안되아 좋다 좋 좋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 러비 러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BTS 워쌉 위어 t s 아유 내가 좀올 때까지 눈빛이 깊은 사양이 가지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 기다려. 오늘 완전 쩔었다. 오늘 쩔었다. 쩔었다. 아미덴다 쩔었다. 쩔었다. 윤기 메리미네 진짜. <목소리> 하자마자 있냐? 오늘은 전국 메리미도 봤어. 어 전국 메리미. 그래서 어떻게, 이원이? 결정을 어떻게 했어? <웃음> 아니, 난 보기만 했어 아, 보기만 했어? 아, 그러니까 응. 이제는 결정을 또 <웃음> 해줘야지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고정하든지 <웃음> 수락을 하든지 <웃음> 해야 될거 아니야 아마 근데 그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그렇지 너가 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아, 전달해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자, <웃음> ещё на шутку женись на мне. в ы ш л карта. Он б ы л так в о з м у щ е н В смысле, Чунгу женится на ком-то, и он шутку, конечно, ответил, на самом деле, его чувства. т и х и н в этой сцене. Ну да, он так, знаете, глубоко. <смех> он, смотрите, карта типа женись на мне. 그이 사진은 이미 잊어버어니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어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찌어! 찌어! 찌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어 재밌게 즐겼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들려? <웃음> <웃음> 아니 아닌데 저, 아니, 저보단 나요 <웃음> 이게 아까 저희 준비하면서 원래 그 우리가 이제 막뭐 투어 형식으로 이제게시트를 짜서 가 하는 콘서트는 사모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 많이 다르죠 <웃음> 완전 네. 완전 이 뭐라 해야 되나 네.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그렇고 사실 음, 뭔가 음. 되게 항상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 뭔가 컨셉트 맞게 이게 뭔가 음.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음. 큐시트를 짰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음.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또 가만해도 밴드라이브도 했고 네, 네. 아, 근데 흥분을 너무 아싸. 아씨. 그러니까 나, 저도 흥분을 많이 했어요 잘못한 거 같아서 아, 아, 뭔가 아난딱 아, 난 내가 그런... 하루만 더하는데 아, 돌출이 없어서 <웃음> 없었는좀 아. 아쉬웠어요 뭔가 아. 이 공연 자체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이시려고 어. 어떻게 보면 은 저희도 사실 본문에만 있는 공연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고 사실 관객 여러분들도 또 스탠딩으로 음. 어, 아 진짜 오랜만 좌석을 앉는 게 아닌 또 스탠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웃음> 스탠딩 진짜 오랜만이요 진짜 오랜만는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못본 아미분들도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발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네. 좀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그거 그러니까, 못본 아미분들도 계실 것같아 네, 입장을 하고 계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어, 계셔 가지고 사실 네. 못 보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막 여러분들을 더 기, 기다려야 하, 할지 막 네.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나. 아, 씨, 막 이, 어, 욕 아니었습니다. 씨, 막, 막. <웃음> <웃음> 막 진짜야? 씨, 씨 아니었습니 어. 아우, 아, 씨, 막. 이, 어, 걱정, <웃음> 그래, 어, 이, 저, 내가 들어도 좀욕 같았어요. 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 씨, <웃음> 막. 이, 다 <웃음> 보실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생방, 아 어, 어, 자꾸 신경 쓰이는데. <웃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지인 욕. 생방 중에 팬들에게 욕, 막 이러면. 아, 아무튼, 막. 생방, 여러분들도 막 기다리고 계시니까. <웃음> 그러니까요. 네. 여러가지 걱정을 하다가. 그리고 올라가게 됐었는데 네.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웃음> 근데 첫... <미안합니다>. 이번에 <웃음> 그 아미분들은 시간 약속을 많이 잘 지켰는데 네. 이제 그게 많이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이제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가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이렇게 그렇죠. 여러 하는, 게 있는 게 많죠. 하니까 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좀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티켓팅 그걸 음. 받을 때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미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음. 아미분들한테 미역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웃음> 야기이미역 <웃음> 아미에게 아, 아쉬워. 아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근데 새롭다 좀, 좀 많이 그... 아미분들이 다못온게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그 아미분들은 상황이...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어.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봤었는데 버스에서 네. 봤어요 다 네. 봤지 아, 응. 너무, 네, 너무 신기하더라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로긴했어 응. 그, 근데 네. 네,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 먼저 사전에 맞아요.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옷어디 거예요? 이거 네. 선물 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런할 때랑 네. 런할 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렇죠, 아, 뭐 준비한 게 많았었죠 아,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부산 아, 네. 아미분들도 아니, 되게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음. 아예 그냥 경계를 음. 안 두고 음.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해놓고 음. 뒤에 쫙다 음. 쓰게 할수 있는 선생 마인드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음.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음. 위험했을 음. 것같아서 실전 그 끼어가지고 실려나셨던 분님 그러니까, 많이 계셨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가 좁아가지고. 그렇지. 아 진아. 차는 뒤에를 넓게 썼으면 너... 괜찮았어요. 누가? 마, 많이? 야... 마, 많이. <웃음> 이 <웃음> 표정 보여줘. <보이죠? 웃음> 왜 이런 거 알아? <웃음> 아, 아프지 말라는거예요 아, 아프지 말라고. <웃음> 네, 참,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웃음>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음.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음.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진짜 아, 긴박하게 이니어로 들리더라고요. 감동해요, 소리가. 안 날게요. 아, 어런 안 나가실게요. 뭐, 뭐 무대에서만 하실게요. 아, 런차 아이돌 안 타실게요.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 아유. 아이돌 이제 팬들, 팬들 앞에 네. 안 나가실게요. 뭐,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잉. 뭐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잉. 뭐, 뭐 뭔데? 뭐. 그거 런데 뭘 하려고 했고 왜냐면 우리 다음에 해야지. 오, 오. 근데 이미 남준이가 말한 거 아니야? 어. 근데 뭘 하려고 했지? 어, 아, 잖아근 디테 일하게얘기디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한번 하 나중에. 응. 뭐, 에이, 우리 콘서트한번 할게. 그러니까. 한번지 뭐, 마, 일단은 뭐. 너, 아니, 빨리 이거 한번 보여주자. <웃음> 이거 뭐그이또 <웃음> 우리. 빅히트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어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희 빅히트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죠. 그래서 영재께 이렇게 선물을 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저안 진짜... 먹습니다 저는. 저희 빅히트 뮤직 <웃음> 저라면먹습니다 어? 오 달라고 음. 어, 이거 만 음. 어, 이거 1 0만달라이 했어 다0만이만들긴 했는데 어만깐만 이거 상표 나 이거 1 0 0만 이거 100만원. 이거 100만원. 이거 1 0 0만거1 0 0 이거 이거 1 0 0 이거 100만원. 이야 이거 이거 이거 b t s 만 이거 만 이거 만 이거 이거 1 이거 1 0이 와 냄새 죽인다. 아그 나중에 따로 물어보기로 하시겠다. 왜 자꾸 여기서 골라가네 그거참 그거 참. 예?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 내입장뭐다는어 네, <웃음> 주머니 뭐지? 인데 How is 연탄? 연탄이 어때요 요즘? 연탄이? 네, 연탄 잘 지내요? 네 연탄 이잘 지내요. 쳐트렸다가 연탄이. <웃음> 저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귀엽지 진짜 매울 거 같아 네. 아니 안 매워 뭐못 가리니까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음. 우리또 보고 싶었지요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 가 들렸다? 정국이 빵을 끼고 온거 아니야? 아니, 셰프. 우리 정국이, 우리 정국이 빵구 힘차지. <웃음> 저, 정국이 빵구 이거. 정국이 빵구. 아니면 부산이 기분 좋게 가면 갑자기 빵구 얘기를 하면.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아미들도 빵구 다낍니다다 <웃음> 끼죠. 아미 안낍니다 아미, 아미 안낍니다 여러분 빵구 안 끼요. 아미다 영웅이 아이가 빵구만 어, 다 끼는 요즘 빵도 안 끼니까. 아 맛있겠다 지금 한입만. 먹어보자. 한입만 줘봐라. 줘봐라. 빨리 먹어. 맵나. 아 생각해보니까 천사부터 낫게는데 요즘까지는 <웃음> 이제 <웃음> 내가 그래? 내가 천사 직급이었어가지고. 아. 음. 너 어. 어디였냐? 나나 그냥 사람인데. 좀마 땡기 많았지? 재밌어 안 보인다. 뭐 뭐라고? 짐? 재 재밌어? 인도는 좀 욕한 것 같은데. 자 샴페인 한잔할 사람. 어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너, 너무 네. 야, 야, 너너 요즘... 너무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아, 뭐라 할 말이 없다. 요즘 되게 쿨해. 짠. 네. 어 이제 괜찮습니다. 저 소주 팔라 네. 예. 아. 샴페인 먹으면 머리 아파요. 그렇지 샴페인 먹으면. 아 근데 소주는 진짜. 아. 아. 못 먹겠다, 아직도. 아, 소주을 저의 닭입니다. 아, 진짜 이 공연 때문에 네. 술을 한두 달간 끊다가 이제. 두 달이요? 응. 진짜로? 응. 음. 음. 이 공연 때문에? 응. 음. 왜냐면 다시 2019년에. <웃음> 아, 뭐 먹었네, 미소. 음. 없지? 어, 없지? 없지? 어. 근데 저도. 나다 먹으라고? 응, 먹어도 뭐 돼. 고마워. 저참 바보 같은 게. 아니, 만 먹어도 돼. 제가 한 달을 진짜... 식단을 했어요. 그래, 안 먹으면... 먹으면... 한달 식단 했는데 부산 네. 와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네.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틀 만에 3kg 가져가지고 <웃음> 한달 동안 4kg을 뺐는데 이틀 동안 3kg가져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진짜 제가 뭐러 다이어트를 하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한7시 이후로 뭐안 먹으니까 근데, 살은 안 찌던데. 전치더라고요. 그래. 하루에 한끼 먹었어. 어, 나도. 내가 그, 어, 그, 뭐, 많은 건데. 그냥. 그냥 많이 먹고.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 와. 맛있, 맛있지. 맵지 않아? 매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케이. 뭐 제가 얘기해놨어 가지고. 뭐라고? 반복코튼 잘 지내고 있어지 건강하게 지 말고. 그 뭐야 저번에 저번주에 또 라이브를 했었는데 당첨 못해서 네.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솔직히 그렇죠? 그거 내가 진짜 표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웃음> 회사에서 <웃음> 여, 연락, 연락처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위버스로 네. 연락처 주십시오 하다가 그 연락처 주셨는데 <웃음>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 아, 뭐, 뭐, 그핸드폰은 이제 진짜. 그냥 곤란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웃음> 또 아까 공연에서도 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또 열심히 준비해고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 그쵸 사실은 네. 공연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아니, 수도 없니? 있죠 없는데 응. 진짜요? 아, 아닙니다 대영이는 거의 아, 하는 술잠 대합입니다 70대 가면 이제 뭐. 럼 네? 그때도 공연하 궁금하긴 전 해요 전 그때 요양병화 <웃음> 아니야 <응>. 그럼 <웃음> 70...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는 네. 네. 네. 리스키하네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나가서 혼 날까봐 무섭네요 <웃음> 남준이가 서 있을 것 같은데 야이씨 대형아 안 돼서 자, 여러분들, 뭐, 여튼, 부산은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일곱 명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예. 네.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웃음> <웃음> 뭐, 뭐, <하냐>, 뭐아야 너? <웃음> 네들제 되시더라고요. 애들이 어, 좀밌게 네. 봤나 봐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분들한테 이렇게 전그 신경 쓰고 오, 아미분들도 그러지요? 그렇죠. 어, 뭐안하 본대요? 네, 네. 네딘네 어, 네딘네네딘네네딘이 네네딘. 뭐야? 아, 네딘는 몰라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까 쿠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거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로요? 난... 야, 아니, 그냥,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뭐 먹지 말자. <웃음> 난 먹고 싶은데. 뭐뭐뭐아 편하게 먹어 어차피.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 아. 근데 나빈 속에 저거 매운 거 먹으니까 속쓰려. 그러니까. 이 매워? 나도 매워. 아까보다. 아무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뭐 솔로도 나오고, 일단 예.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러게요 BTS 활동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 응, 음.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딱딱 또 호로록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맛있냐? 음. 와 비빔면 진짜 최고예요. 어? 매워? 여러분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제 막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떡하냐 저희도 이제 라, 지금 이거 간식값 에피타이저고 뭐 이제 라이브 끝나면 네. 챙겨 먹을 아, 거니까 폭주해야죠 저 오늘 네, 그죠 완전 오늘, 폭주할 오늘, 거예요? 저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 부산 와고좀 참았는데 부산 와서 다들 맛있는 거좀 먹었어요? 먹기는? 어, 네, 저못 먹었어요 저 시켜 먹었어요 뭐요 <웃음>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부전 먹어서 아, 저는 너무, 너무 피곤해서 나. 나 저는 제 동창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회 한입했어요. 아, 회한이저죠회맛있더라고요 나는 네. 못 먹었다. 나 불고기 먹었다. 장수 음, 죠요? 어, 그 유명한 불고기집이더니 아, 혼자 왔어요? 아. 어? t a e h y приехал в Пусан. Чем занимался когда приехал в Пусан на к о н ц е в м о ж н о репетировал. Эта карта говорит о прогулке. Вообще, карты вышли завершение. То есть, считывает энергетику. Посидел, погулял. Техён, говорила, встречался со школьными друзьями. У него там в Пусане есть школьные друзья у Техёна. По этой карте нет школьных друзей. Когда он это сказал, это неправда. Потому что карта двоякая. То, что хотел сказать, она скрывает. Ну да, глубоко. 글고고. 온 знает о т в е т Ну, ответил вот по этой карте. 이어이스케김데 남준이 기하시더라고나남준도어요러나밖 <웃음> 여기, 여기 서 나간 적이 없어. 응.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 너무 기대했어 가지고 응. 한번 나가 보고 싶었어요. 어, 부산 너무 너무 좋던데? 안 나와 봤어요? 그렇죠. Чунгук спросил, что ты не выходил, не гулял? о Нет, н а хотелось бы ему. А мы вот спросим у Таро. Они вдвоем гуляли? Нет, они вдвоем не гуляли. То есть один т э х ё н выходил все-таки. Он соврал, он выходил. Я уже спрашивала об этом. А вот именно вдвоем они не гуляли. Д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пошли вдвоем на пляж. 아닌데 그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야, 부산에 혼자 와가지고 밥 응. 먹으러 갔는데 응. 사장님 오 어, 부산 사람이 주님? 주님 안까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주인 남자 사람 아닙니까? 막 이러는 <웃음> 거더니아그래 <거야. 웃음> <아닌데. 웃음> 아이 <웃음> <웃음> <웃음> 그 방탄 재민이 부산 사람이니까 이럴까? <웃음> 그 대전이가 미치겠다 진짜 <웃음> 아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음. <웃음> 이러다가 밥 먹고 갔었지? 아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 부다에 아, 진짜 좀, 맛있는 게 맞는 거 같아 진짜로 좀 이따가 세요 형님 네? 뭐 좋죠 <웃음> <웃음> 좋죠? 아, 저, 부산 좀, 좀 있으면 좋죠? 제가 네. 또 일정 때문에 음. 예, 또 빠르게 올라갈 거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오니까 또 의미도 있고 저, 저는 공연 전전날에 여기 저희가 음. 공연 전전날에 내려왔거든요 음. 그때 저는 생일이어서 생일날 음. 또 본님이 미역국 해주셔가지고 먼저 어, 본, 본 집에 갔다 왔습니다. 민이 나도 나도 본집 갔다 왔어. 음 잘했어. 나도 미역국 먹었어. 진짜 너너 너, 너 먹었어. 김민이 생일이라고. <웃음> 어, <웃음> 어머니가 좋으시네 어머니가 김이 생일가 먹자. 김이 생일이가이러 니모라 이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и 어, и н дома в і д ч а в день р о д е н я там б ч н г к с п р ш Чунгук заходил в гости к Чемину. Чемин был у Чунгука дома, когда мама угощала Чунгука супом. Да, были у друг друга в гостях и отведали супа тот у этого, тот у того, в общем, каждый у себя отведал супчика, да, родителей. Ну, к примеру, ну так и было, но плюс еще и побывали у друг друга в гостях. это есть. Ну это нормально, дружат семьями, и тем более у ч м и н 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и если даже и мама ч н г у к а приготовила суп для ч м и н а это нормально, и также наоборот, в общем. JK <웃음> 안경을 뺐어? 뭐뭔말이너 안경 쓰는 아, 걸 알아? 이안 좋아져 가지고. 어, 아, 진짜? 이거 안경을 써야 돼요. 어? 아, 어? 어? 지민 씨 뭐 지민 씨? 지민 씨0시1 아, 3 분이야? 응. 자, 와우스! 아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 네. <웃음> 오늘 오늘이 딱제 이제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많은 축하도 받았고 네. 지민이가. 고향에 그,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 사실 쉽지 않죠. 아, 진짜 부럽고 진짜, 부럽고 진짜 부럽고 좋죠. 부럴만한거 같아. 응. 네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가봐요. 요게 그렇죠. 지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럼 윤경은 참 고민이 많겠다. <웃음> 음,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뱅뱅. 100, 음, <웃음> 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좀어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어또올 거니까요. 또 그렇죠. 저는 저는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 왜? 네. 아 진짜? 네, 추,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 어, 진짜요? 어, 뭐 시간 되면은 네, 저희 아, 뭐 여기 없는 남준, 어, 진, 윤기가 참여한답니다 네 어, 그러면 그세분 따로 하신 줄알요 <웃음> <웃음> 너무 많으면 저 부담스러워서 네. 한 분만 저 같이 뭐 언제 한번 네,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네 놀러 갈게요 네.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네.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재방송하나요? 콘서트? 재방송이라니요? 그냥 이제 JTBC에서 아, 방송했던 걸로 아, 알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뭐 따로 여쭤보시면 <웃음> 그... <웃음> 저잘몰라고 부산에...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그 멀리서 부산에 오신 분들도 뭐 지금 가시는 길이면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 우리 정이도밥 맛있게 먹어요 네. 네. 네. 밥 맛있게 먹고 연락 아. 남겨요 됐죠, 됐죠. 뭐 먹는지 뭐 다같이 하트를 한번 할까? 하나 아, 둘셋 빙인 마 녀파. 가라고 꽃받침 해주고. 응. 야 이거 코어를 되게 자극시키는. 어이좀 높은가? 아니 이렇게. 야씨 빨리 태어날. 안 하냐? 태어날... 어 이거 욕하신 거 <웃음> 아니야? 빨리 하냐? 빨리 안 하냐고? 빨리, 빨리, 안 하냐고. <웃음> 빨리 해라. <웃음> 아,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안녕. 아, 아예예 아, 아, 예.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아, 사랑해, 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뭐라고요? 방탄소년방탄소년단 о г о т о б о г 제 т о богото, богото, б б р а л руку г о т о н а г богото, богото, а о г о т о богото, б о г о т б г о т о о г т о богото, о г т о о г т о б о о т о о г т о о о о т е х ё н у не понравилось, потому что Паш м е ч е й он такой он решительно поставил точку. т е х ё н поужинал с родителями. А к т е х ё н был в ресторане с родителями. А э Эта карта говорит о ресторане. Она часто выпадает на ресторан. Богатый такой ресторан, знаете. Знаменитый. Вот, Ну, эта тема закончилась, да, были в ресторане, покушали, карта ресурсная. Гунгук был в отеле, достанем карту. Гунгук был в отеле и был недоволен, что т е х о н пошел без него в ресторан. Да, смотрите, вышла тройка мечей, он был рассержен. От т е х о н а были фотографии, что он был на пляже, он был на пляже. Это не фотошоп? меня памута 맥, был на пляже. 응응. Uh -huh. и был не один. вот. с ним был еще. о с т а в л я ю персонаж. то есть они были вдвоем. как ты об этом говорят. здесь парочка. мы видим. Я спросила Тихиона, ну, в общем, карты вышли, что они были вдвоем. Чунгук сделал фотографии т э х и о н а на память. Да, карта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об этом. Карта говорит о свидании. Вот эти две карты говорят о свидании. Позволили себе вот, сходить на свидание. Реально были на пляже. Пара у нас вышла. Реально были на пляже. Эта карта, да, решительно настроились и пошли вместе в свидание. Вот эти карты говорят об этом. Такие шикарные карты вышли. Чудесный расклад. Пишите свое видение, пишите комментарии,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б этом. Если будут какие-то еще вопросы, задавайте. Можем еще у карт спросить по этой ситуации. Но то, что карты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были на пляже, это да. а